출가를 했냐고 하니까 눈으로 열해를 보고서 30 이상 80종호가 위대하고 거룩하고 청정하고 또는 투명한 것을 보고서 그것은 애욕으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마음에 그걸 좋아해가지고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어, 너 눈과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눈과 마음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소재를 알아야 나라의 임금이 적을 어, 쳐붙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마음과 눈그 있는 곳을 말하라 그러니까 아나니 대답하기를 에, 모든 중생이 다 마음은 몸속에 있다고 했죠. 눈은 얼굴에 있고 그러니까 눈은 얼굴에 있는 것은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마음은 몸 안에 있다고 그런 말을 했죠. 그게 틀린 거죠.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 마음이라는 존재가 지극히 작은 존재예요. 또몸 안에 있으면 어디가 있느냐, 발끝터리가 있느냐, 손끝터리가 있느냐, 뱃속에 들어있느냐, 골 속에 들어있느냐, 피부 속에 있느냐, 피 속에 있느냐, 창자 속에 있느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7처 8심이라, 7번 7번 파심이요. 7번 마음을 파하는 가운데, 안하니 마음이 있다는 것을 7번 말하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파제네입니다. 파심제네라. 마음이 지금 몸 안에 있다고 아나니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쳐부숩니다 첫 번째 파심 제네라 마음이 안에 있다고 아나니 말한 그것을 부처님께서 부정하시면서 쳐부순다그 말이죠 그러니까 7번 파심이 나와요 이 마음은 정말 진심이 아니고 식심에 불과하죠. 아름아리고, 칠지, 그 실체가 없는 허망한 왕상의 마음이지, 진짜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에게 이르사되이 책으로 보십니까? 번역본, 13페이지 번역본은. 13페이지 중간쯤 되죠? 다섯째 줄인가 여섯째 줄인가 되죠? 둘이 아난에게 말씀을 하사되 네가 지금의 열애의 광당에 현재 앉아계셔서 열애의 광당이라고 하는 기원정사 바로 기원정사 부처님이 계시는 절이죠? 거기에 지금 앉아있어서 기다림을 보나니 기다태자가 소유한 그 숲이죠 기다란 말은 기다는 태자 이름이라요 그 나라 태자가 기다인데 그분이 소유한 숲이라고 해서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경주에 가면 또 무슨 절이 있죠 기자든 절 간폭 앞바닥 가기 전에 네? 기림사 기다림을 줄이면은 기림이고만 뭐예 기림사가 바로 그, 그런 의미를 난 거죠.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장소를 정하는 거죠. 강당은 어디에 있고 기다림은 어디에 있느냐하고 묻는 거죠. 그런 거야 뭐 세상 먹은 사람도 다 알겠지만은. 그거 확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공간의 지대가 땅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딱 확정을 어, 하려고 그런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마음도 어디에 딱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꼬토리를 그러한 근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부처님께 그 안하니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한 것은 안하느 말입니다 이큰 겹집, 기본정사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칭칭도 여러 층이고 또한 꽃집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주위가 꽤 넓은 지역입니다 그 집이 건물이 그래서 이 크고 겹으로 된집 청정강당한 급고독 급고원에 있고 급고독 장자가 도시한 급고원에 그기원영사가 있고 지금 기다리면 칠로 당 밖에 있습니다. 기다리면 거기에 숲이 우거진 데인데 그 건물 밖에 모두 주위에 저런 숲 같은 게 많이 있는 기다의 숲은 참으로 강당 밖에 있습니다. 그거야 뭐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안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이제 또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내가 지금의 당 가운데, 당이란 말은 강당이요? 강당에서 먼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아나니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강당 가운데 있어서 먼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의 대중들을 보고, 그와 같이 밖으로 바라보아야만 비로소 임원을 보나이다. 임원이란 말은 어, 기다림을 말합니다. 기다 그툭 기다림 그 공원을 보게 됩니다. 인자는 기다림이고 원이란 말은 공원이죠. 아까 말한 기다림이라면요. 대화체로 지금 된 겁니다. 부처님하고 안안하고. 아나나 할 때는 부처님 말씀이고 세존아 할 때는 아난 존자의 말씀이요. 이 다음에는 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나나 세존아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아나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내가 이만을 보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봄이 있느냐? 뭘 가지고 보느냐 말이죠. 눈 가지고 온다고 가겠지, 뭐. 세존이시여, 이큰 강당이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호유란 말은 문이에요. 창문, 창문과 또는 넓은 문. 호는 좁은 문이고, 윤은 넓은 문이죠. 좁은 문이나 넓은 문이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개활란 말은 열렸다 말은, 열려서 터졌다 말은, 문이 닫히면 안 보이죠?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지금 강당에 있어서 멀리 봄을 껐나이다 멀리 저 기다 수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가본 문은 실감이 나는데 안 가본 분은 그냥 상상만 해요 거가면 높은 데도 아니에요 그냥 평지라요 평지기 때문에 숲, 숲이나 보이지 멀리 뭐. 저저 저 높은 산에서 평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평지에서 조금 보이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몸은 어, 방이 되어 있고 마음은 방 안에 거쳐하는 주인과 같다고 그런 식으로 모두 어, 사교 교주들은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 그건 참으로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어,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건 통탄을 노릇이지. 아난도 그와 비슷하게 몰라가지고 말이죠. 모르는 사람처럼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지금 답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어, 결론적으로 그걸 쳐부시면서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십니다 그때 세존이 대중 가운데 계시사 금색의 팔을 펴서 팔이 금빛이니까 팔과 다리와 모두 온몸이 부처님 몸은 금빛이죠 그래서 금색 팔을 펴서 가나을 만지시려고 가나의 정수리를 만지시고 과정을 하요아난이 놀래고 겁을 내서 치꺼받까봐. 아난과민 여러 대중에게 고시가사대. 고시란 말은 일러주시는 거죠. 일러 보이사대. 이 고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고하는 것으로 됩니다. 보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도 되지요. 그런데 여기 경전에는 주로 고자가 부처님 쪽에서 고가 나오죠. 불고 아나나사대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도 고하는 거죠. 대학에 보면강광고의왈 나오죠. 광고해 왈. 광고라는 그것도 높은 임금이 낮은 백성들한테 신하들한테 말한 거예요. 광고 주고 모도 이런 게 서경에 나옵니다. 서경. 고자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한 거거든요. 불고 아나하나사대하는 이 말은 이 고자가 아니이 고자는 같은 거예요 고할 고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한 거예요그렇아요 고백한다. 뭐 출필 고가고 반필 면이라 해서 출국반면 할 때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고하죠. 부모한테, 이런 것은 출국 반면이란 말 나오죠. 부모에게 나갈 때는 나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 출국이고. 또, 돌아오면은, 예,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을 반면이라고 하죠. 예? 출필 고가며, 반필 변하며 이래서 이런 실자가다들어 있죠.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에게 구하고 돌아오면은 돌아올 번째 반드시 부모에게 얼굴을 얼굴을 내밀고 인사하는 것을 면이라고 해요. 반면이라는 거 효자가 부모에게는 꼭 반드시 나갈 때 고하고 돌아오면은 돌아 왔습니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런 것자하고 달라요 이런 출곡이라고할 때는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지요 낮은 사람이 아난에게 아난과 미 대중에게 이르사되 참마제가 있으니 이름이 대물정 순응엄 아니라 벌써부터 이제 순응엄 말이 여기서부터 벽두에 나와버리죠 삼마제라는 것은 좋은 법이죠. 삼마제법이 있으니. 여기서 삼마제라고 하는 것은 어 바로 순응음을 뜻하는 말이죠. 삼마제라는 것. 정맥 서에서는 이것이 저 밑에 가서 나와야 할 건데 밀려서 나왔다고 가지요산마제라고 하는 것은 어 공통적인 이름인데 정의 이름이죠 정을 산마제라고 하지요 산마제산마제는 등기라고도 번역하고 관이라고도 번역하고 정해를 등지하는 거예요 정해를 평등하게 가진 거그 전에 묘사마타 삼마제 선나 하는 그 중간에 있는 세 가지 정가운데 하나 아니요? 그겁니다 삼마제라는 것이 있으니 그 삼마제가 뭐냐면 은 바로 대불정순응어아 이라 여기서 삼마제는 어, 응원법을 그냥 총괄적으로 말한 거예요 수능엄 산매가 있, 있으니 그 말과 같은 말이오 산마지랑은 수능엄 산매가 있으니 그게 대불정 수능어망이다 말이오 만행을 구조하여 보살 만행 수능엄이라고 했잖아요 경님이 보살이 당난 보살이 성취하는 만 가지 행을 갖추어서 보살이 만행을 구조하면 그게 바로 이제 부처가 되는 어 길이죠. 부처가 될때 만행을 구족하지요. 지방 열애께서, 지방 부처님께서 한문으로 뛰어나신 한문으로 생사 번뇌 고해를 중생계를 뛰어났다 말이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삼계 윤회를 다 벗어나고 뛰어나는 묘장엄도라 묘하게 장엄한 길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길로죠? 한길. 일문초출 묘장엄노를 줄이면 한일자고 저장엄도하고 길로자고 하면 일로가 되죠? 한길. 성이 한신대 길로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한길로 법사라고 지금 그분이 등암경도 번역하고 역경원에서 좀 번역도 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서울 저쪽 경기도 지방에 있어요. 나보다 나이 조금 한 뱃살 더 먹었지요. 처사인데. <웃음> 그 전에 절에 있다가 처사로 지금 있죠. 한길로. 성인 한신이니까 길로 하면 은 우리말로 잘 되었지요. 한길로. 한길로가 일로 아니요. 한자로는 한일자 길로자. 한길로. 일로 열반문이라. 한길 저 밑에 보면은 일로 열반문이라고 저 밑에 5권인가 어딘가 보면은 6권인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길 시방 부처님의 한길로 열반에 들어가는 길이요 열반문이다 길이 한길로 다 부처님은 깨달으면 그 길을 걸었지 않아요? 다십진 십주 십행십표양 제지 등강로각 다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서, 서울 갈 때는 경부선 한 길이요. 예? 경부선이 지뭐 호남선 타고 와서 서울로 가는와서 둘러가지 바로 가는 길이 아니죠. 바로 가려면 경부선이에요. 경부선 한 길이라요. 그와 같이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묘장암로가 바로 묘하게 장엄한 길이 한 길이죠? 그게 있다, 그 말이죠. 그 법이 있으니까, 그 묘한 법이 있으니까,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그 법을 말하겠다 말이죠. 원칙은 지, 이것이, 어, 저 위에가 나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 가서 나와도 되고, 되는데 이 등엄경 전체의 법문이 연설하신 그 설법이 다어 대불정 순응어망 삼마지죠 그러니까 총괄적인 말이 되지요 원칙은 저 밑에 가서 나와야 철판인데, 미리서 나와버렸어요. 안한 존재가 슬피 구하려고 하는 법을 알려고 하는 그쪽 와서 나와야 할 건데, 이것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정력수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밑에 보면은, 어, 실체정심을 다 끝내고 거기 보면 나오죠 팔권1페이지가 나오니까 원칙은 저 위에서 에서 나와야 1 1 1니다저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죠즉 위에는 어디냐면은 원칙적으로는 저 위에는 정종분 하고 바로 나오죠 정종문에서 요 번역본은 8페이지고 8페이지 중간쯤 가면 은 정종문이라고 나와 있죠 번역본에 그, 그래가지고 아나니 부처님을 배우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 말이 나와야 갈 판인데 빨리 나와 버렸죠 아나니이 애국할 때 쉽게 나온 것이지 어디가 나왔던지 그, 그 법은 그냥 그 법인 줄 알면 됩니다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그까지가 부처님의 말씀이죠 안하니 가 아나니 정수리를 땅에다 대고 이네 말을 땅에다 대고 예배하고 그 자비로운 가르침 가리킴, 자비로운 가르침을 부처님은 그 교훈을 자짜하고짓자를 이렇게 해서 엎드려 받았다는 것은 부처님은 자비로운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는 말이죠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사되 네가 지금 많한 바와 같아서 몸이 강당에 있어가지고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열려서 터졌기 때문에 멀리 기다림 숲, 기다림 그 공원을 본다고 하나니 또한 어떤 중생이 이 강당 안에 있어서, 강당 가운데 있어서 열애를 보지 않고 강당 밖을 보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내를 먼저 보고 밖에는 또 고개를 돌려서 밖으로 보아야 보는 거지. 제일 먼저는 강당 안에, 안에 계시는 부처님부터 볼수 있잖아요. 이건 자, 먼저 보고 뒤에 보는 순서를 정하, 정해놓고 혼자 따지려고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안하니 대답하여 말하되 세존이시여 이 강당에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능히 임천을 본다는 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시철한 말은 그러한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없습니다. 임천이란 말이 뭐냐면은 문장을 바꿔서 썼죠. 아까는 기다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임언이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임천이라고 했죠. 다 같은 말이요. 임천이나 기다림이나. 처음에는 기다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임원이라고 했죠. 임원. 임춘원이, 봄춘자만 더 붙이면 국회의원 임춘원이 되죠. 예? 성이 임시니까. 임천이라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동일, 동일한 말이라. 한일자로 써보니까 더 쉽네요. 아직, 뭐야, 한글로 쓴 것보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하나, 너도 또한 그러해서, 너의 령이 너의 마음이 말이죠.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 영특하니까, 마음이 칠령스러우니까, 그걸 마음자리를 마음을 심령이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과학도 심령과학이 있죠? 심령이 일체를 밖에 잘안 하니. 마음이 모든 걸다 보고 듣고 잘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볼수 있고, 강당도 볼수 있고, 또 강당 밖에 공원도, 숲도 볼수있잖아요 보면서 잘 알지 않아요? 분명히 잘 밖에 알요자요 안하니 만약 너 지금 현재 에 밖에 아는 바 마음이 현재이라는 말은 현재 라는 뜻이요 현재 분명히 잘 아는 마음이 분명히 잘 아는 마음은 내가 침령이죠 침령이나 명료심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 침령이나 여서 말하는 명요신이나 이것도 다 동일 동일한 바, 말이요. 동일한 말. 너 지금 현재 분명히 아는 마음이 참으로 몸 안에 있다면 이제 꼬리가 잡힙니다. 야 그때 먼저 속몸을 알아야 갈것이네 내부 몸부터 말이야. 알아야만 될 거란 말이야. 합당이, 그 말이야. 합당이란 말은 의당이. 먼저 합당이, 내신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강당 안에 있는 사람이 강당을 먼저 보고, 강당 밖에를 다음 보듯이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몸 안에부터 보고 몸 밖에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말 아니요? 그러나 몸밖에 보, 어, 보기는 하지만 은몸 안을 보는 사람은 없죠 자기 얼굴도 못 보는데 뭐 몸속의 걸 어떻게 봐요 속 창자를 못 보잖아요 꺼내면 볼까 말이죠 자못 어떤 중생이 먼저 자기 몸속을 보고 그 다음에 의무를 바깥 물건을 몸밖에 불건을 보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 하나님 자기 자신이 강당 안에 있어가지고 강당 내부를 먼저 보고 고개를 돌려서 밖으로 볼때 바깥 외부에 저런 숲이나 공원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몸 안에 것을 먼저 보고 바깥 것을 그 다음에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 그렇다고 가정하고 비록 심장과 간과 질압이 자지라와위를 보지 못하나 그건 대신이죠 몸 안에 있는 것들이죠 오장육부 오장이죠 이게 오장인데 뭐가 하나 빠졌죠? 윤은 육부에 계단이 되고, 오장 가운데, 어, 폐가 빠졌죠? 폐하고 콩파하고 오장은 어, 침간 비폐신이요. 침간. 지, 지라비자 이거 폐. 이걸 오장이라고 카냅니다. 감출 장자만 쓰면 돼요. 거기는 다섯 가지 뭘 감췄다해서 오장이라고 그래요. 유는 여기에 오장에 안 들죠. 비에 딸렸지만은 육부에 들어갑니다 위와 대장, 소장, 방광 뭐 그런 것들은 육부에 어, 들어가요 어? 차라리 사람 몸도 창자 같은 거 없고 그냥 투명체 보석같이 어? 수정같이 딱 챙겨가지고 안 먹어도 살고 말이죠 그러면서 <웃음> 보고 듣고 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해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고 먹을 것도 없고 깨스 가지고 겨우 움직이는 힘을 내니 말이에요 스가더 많이 나오면 힘이 센 사람이고 깨스가좀 적은 사람은 힘이 좀 약한 사람이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계서 같이 사람 뱃속에도 뗄수 힘으로 방구도 끼고 움직이고 가잖아요. 동력을 내지요. 비록 염통이나 간이나 질라나유현 보지 못할지라도 내시는 못 본다 해도 밖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또왜못 보냐고 말이에요. 손톱이 자라고 털어기자라며 심줄이 굴르고 심줄근자 힘줄 심줄이 뛰고 맥, 맥맥자요 맥이 흔들렸자 맥이 뛰는 것은 말이죠 진실로 합당히 밖에 알아야 할것이야요 여하란 말은 어찌 어찌 알지 못하느냐 오장육부는 설령 못 본다고 해도 맥이 뛰고 심줄이 속에서 움직이고 손톱, 발톱이 자라고 털럭이 자라는 그 피부 속은 알아야 될것아니냐 말이야. 피부 속도 모르잖아요 내장은 고사하고 피부 안의 것도 못 보지요 밖에 것은 볼런지 몰라도 반드시 안을 알지 못할진단그 마음의 내심을, 내신을 무만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바깥 것을 알수 있겠느냐 아까 말대로 그당 강당 안에서 강당을 먼저 보고 강당 밖으로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돌려야만 바깥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을 알아야 되는데 안을 모른다면 어떻게 또 바깥 의물을 보고 알 수가 있느냐 말이야 부처님도 안한전자의 말을 어, 완전히 그냥 뺏으려고 그분의 언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들은 다안한어 묻는 말에 따라서 여러가지 그 어, 조목조목 거기에 말로서 따지면서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구구하게 하신 거죠 그건 기억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다음 것요한 줄만 기억하면 돼요 <웃음>